몸이 조금 가벼워지면서 턱걸이 운동 간보고 있다 지금은 조금씩 버티는게 고작이다 무게가 100kg 이하로 진입하면 풀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다. 조금씩 진행 중이다. 전날 데뷔 영천이 기록을 담. 어쩌다 많이 사서 열심히 먹어야 한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집이라서 가능하다. 이거 아니다. 저리 가통돌려볼까가또 피해보시지 약 10kg 조금 더 빠졌다고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컨디션이 최고다 항상 이쯤 되면 내 몸뚱이니 좀좀 줄만한데? 하면서 다시 처먹고 살찌는 걸 108번 정도 반복했다 이번엔 그런 같은 실수 다시는 안한다 지금 내 몸은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가 많이 누적되어 있다 이번이 정말 내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가 되길 꼭 성공한다